사실은 오늘 제가 좋아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나는 아니겠지? 저, 저 여자 존나 유진아 나와줘! 유진 내 여자니까 씨발 뭐. 아, 안녕하세요 유진 유준 <웃음> 자 오늘은 뭐죠? 최악의 고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100일 전에 고백 데이잖아요 아, 예.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미 늦었어요 하지만 늦었을 때라고 생각할 때가 제일 늦었을 때다. 그렇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좀 최악의 고백을 하셨다거나 받아본 적이 있나요? 고백을 뭐 최악으로 해봤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다 성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왜요? 뭐 들은 게 있어요? 그 당시에 고백을 했나요? 아니요. 최악의 고백을 알아봅니다. 거시. 첫 번째 SNS 공개 고백. 아 SNS가 뭐의 약자인지 알아요? 소셜, 네트워크, 섹스? <웃음> 나는 근데 본 적도 없어. 이거 유명한 거 있잖아요. 어, 어, 맞아. 짤 있죠. 이제 공식 누가 해주냐. <웃음> 어, 맞아요, 맞아요. <웃음> 저도 그짤 생각했어요. <웃음> 그런 적 있어요. 종기고 앤 소유의 썸 어. 노래가 유행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웃음> 골뱅이 임유진 해서 <웃음> 어? 우리 사이 같은 노래네? <웃음> 라고 댓글 달았는데 그게 자칫하면 공개 고백이 될수 있지 않나. 왜냐? 그건 다른 사람들다 보잖아요. 이거 되게 별론데요? 그런 거 봤는데 대신전 애들입니다. 아 그런 거 있네. 무슨 고등학교 대신전 애들니다 음. 이런데 주준 누나 저 누나가 이제 좋아요, 이러면. 아! 차단! <웃음> 최악인 이유는 뭐냐? 처생 술안주가 될 수도 있어. 맞아요. 이거는 한별 여덟 개 진짜 하지 마세요. 다음은 이제 노래할 때 상대방 이름 넣어서 고백. <웃음> 미도네 여자니까. 얼굴 <웃음> 왜, 왜 이렇게 빨해져 <웃음> 저는 들어오면서 이거 보고 진짜 심장이 철렁했거든요. 이게 있어요? 제가 태어나서 받았던 고백 중에 제일 싫었던 고백 넘버 원? 네. 근데 저는 그분의 용기에 대단한 박수를 주고 싶어요. 고백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 노래 부르다 보니까 갑자기 혼자 빌받아가지고 오케이 지금 내 노래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여기 유진이 이런 살짝 섞어가지고 고백 때려버리자. 유진 내 여자니까! 근데 정훈이 형처럼 잘하면 은 <웃음> 쌉관 허나 미소 하나만 미소 하나만 이건 어떻게 그냥 그 노래방 시간만 잘 보내면 돼? 아 어, 어, 맞아 <웃음> 그 다음에 어? 내가 그냥 낭방 고양이 부르는데 어. <웃음> <웃음> <웃음> 어 오케이 고백 잘 들었고요 어. 자 다음 내놓으 갑니다 <웃음> 자 다음 카톡 고백 최악이라고 보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이제 용기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 음. 제가 이거 제일 많이 했어요. 눈을 보고 고백을 못 하겠어가지고, 그래서 모든 관계의 시작과 같은 욕을 했었어요. 아니지, 나 고등학생 때는 카톡이 없었잖아. 문자로 했어요. 아 없을 시대였구나. 응, 어. 아, 뭐, 뭐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국민학교잖아요. 아 <웃음> 그거는 입학할 때고요. <웃음> 고백은 거리가 멀거나 뭐 이런 이유로 실제로 만날 수 없을 때 음. 그런 사람들이 카톡 같은 걸로 고백을 몇번 하더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고백하면 받을 의향이 있는데 카톡으로 고백한다고 막 깨고 아 별로다 이렇게 생각 드는 게좀 있어요? 옛날엔 진짜 싫어했거든? 근데 요즘엔 카톡이라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카톡으로도 말 잘하면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대신에 만나서 고백하는 것보다는 아쉽죠? 음 맞죠 아. 텍스트에는 잘 감정이 녹아들지가 않잖아요 네. 저는 사실 카톡 고백이 글로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근데 맞아, 맞아. 기왕 할 거면 카톡보다는 손편지가 좀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카톡 고백이 사고 싶은 말은 어. 다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긴 한데 음. 나중에 어, 우리 어떻게 사겠지? 라고 어. 회상할 때 아. 로맨틱한 게 조금 덜하지 않나. 왜요? 야밤에 카톡 보면서 예. <웃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똥가 고백해도 아무도 모름. 그건 그렇죠. 아 근데 누가 그렇게 하겠어? 어? 설마 당신? 설마 너? 뭐? 자 다음! 사람 많은 곳에서 공개 고백! 야 우리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공개 고백을 해버린다? 사실은 오늘 제가 좋아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나는 아니겠지 고백하러 시발. 왔습니다. 진짜 나 아니었으면 좋겠다. 저, 저 여자 존나붙다. 유진아 나와줘! 그럼 또 마음 약해서 사람들 앞에서 차지도 못해. 유진 내 여자니까 뭐 가자! 아씨발 유진아 좋아해 나랑 사귀자! <웃음> <웃음> 받다줘 그러니까. <몬> 나, 나 좀. 그럼 또사연미 앞에서 쌍년되기 싫어가지고 <웃음> 아, 알겠어. <웃음> 그러면 이제 낙인 찍히는 거예요. 그. 아 근데 이것도 사실 받아본 적은 있거든요. 어디서요? <놀분> MT 갔다가 이럴 때. 있잖아요. 그 MT 현장에서? 응. 계속 해서좀뜨 척하고 뭐 그런. <웃음> 아 어떡해 아 불쌍해 <웃음> 다음에는 취중 고백. 어또 앨범 커버를 또 준비하셨네요. 이건 제가 싫어하는 방법이죠. 왜요? 술을 먹어서 이만큼 좋아했던 감정이 갑자기 술을 먹어서 더 감정이 과해질 수도 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게 그 사람 감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여보세요. 네. <웃음>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친분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거예요? 아, 알았어, 알았어. 여보세요. 어 무슨 일이야? 어 미소야. 어 내가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다. 술 취하고 들어와가지고 넋두리 하시는 아빠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응. 거죠 근데 성인들 사이에서는 고백할 때술한두잔 하고 고백하는 이 정도는 좀 훈한 일이기 때문 어, 많죠, 엄청 많죠 응. 살짝 배그레한 어, 게 있으면서 어, 어, 어. 술을 먹어서 용기가 났다 이러면서 고백을 쓰려버리면 그쵸? 오, 난 나쁘지 않다 근데 둘이 있는 자리가 아닌 것같은요 소주병이 이제 술자 그딱 끓는 거 야! 미소 내 여자니까 <웃음> 이게 연쇄자용으로 바로 갈수 있는 거예요 아, 네. 아, 그리고 최악인 게 다음날? 리아 머리가... 취준 고백이 또 위험한 점이전 그래도 남들 앞에서 하는 것보다는 만취중 고백이 낫다 생각해. 요나금 스케치북 고백. Love if s u e 인가요 Nothing love. you can do. Can be done. love, love. 유진아. 러 오늘 러 내가. 러브. 아터시아 너에게. 아아아아러러 좋아, 아니, 아니, 아장 <웃음> <두> 넘겼다. <웃음> 너를 <웃음> 이거한 사람이 있느냐 아니, 아나아나 아니, 아니, 아니, 거든요한1 0아전아이 아니, 아야아이아 이게 진짜 난리였어요. 좀 이게 너무 클 아니, 아니, 아니, 아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정답 아니, 아니, 아니, 좋아해? <웃음> 사랑해? <웃음> 만약에 난... 이런 식의 고백이면 재밌을 것같아요 <웃음> 연애의 고백을 스케치로 한다? 좀 그런 것 같고 음... 결혼이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 같기도 결혼 프로포즈랑 그런... 또 고백 프로포즈랑 좀 다르니까 어, 맞아, 맞아. 노력은 가상한데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멘트가 재밌어요. I want sex 이런 거 아니면 저는 별로 안... 뭐라고요? <웃음> <웃음> 그, 아니면 그거 어때요? 엄청 작은 쪽지에다가 툭 <웃음> 하고... 봤어? <웃음> 맞... <웃음> 어? 저, 저, 좋아해? 정답! <웃음> 이게 또 퀴즈예요. 나 근데 이게 더나 다음은 친구가 대신 고백? 영서가 너 좋아하는 애들아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나랑 그냥 술 마시면서 너 얘기밖에 안해 근데 그걸 왜 네가 얘기해? 저, 저, 알잖아. 저, 저, 성격 좀 찌질해가지고 그런 걸말 못하는 거 알잖아. 그냥 전해주는 거야. 아 그런 거였어? 아난또아 <웃음> 아, 영서가 그래서 날좀더 어려워했구나 이런 할수 있는데 딱 들었을 때 응, 응. 내가 대신 고백을 해달라는 건가? 아... 어... 와 진짜 최악이다 이게 친구 입장도 난처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사귀잖아요. 나중에 싸을 때도 이 친구는 항상 껴 있어. 그러니까 친구 뭔 잘못이냐고 그냥 셋이 사격 그럼. 야나 믿어라 싸움. 나랑 사귈래? <웃음> <웃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마이너스 다섯 개. 고백 안 하고 주변에 티만 엄청 <웃음> 내기. 쟤야 쟤. 내가 저번에 말했더니야 쟤. 약간... 이게 당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진짜 최악이거든. 아 최악이에요? 진짜 어쩌라 거지 맞아 확실하게 말을 하던가 거절이라도 하게 맞아 뭐 언제까지 분위기만 풍길 건데 어느 정도는 티를 내잖아요? 응. 그럼 그 친구가 굉장히 그 용기를 심어줍니다 맞아. 어떻게든 좀 만들어주려고 하고 아 맞아 야영동이가너 좋아하는 거 뻔히 알면서 너왜 정은이한테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 아니 난안 좋아해 아니 영동이가 너를 좋아하잖아 아 어? 이 갑자기 쌍되는 거네? 기분 더러워요 마이너스 50자 마지막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사람들의 <웃음> 음식 속 반지 고백. <웃음> 아보카도 쳐, 이거. <웃음> 겁나 귀엽네. <웃음> 근데 이것도 뭐 프로포즈면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아 근데 진짜 이빨 부러져. <웃음> 이거는 나같이 임플란트 한 애들한테는 진짜 안 좋아. 아나 오늘 음식에서 나오는 거 최악이야. 왜? 네. 나 음식에 나오자마자 저기요, 이럴 거 같아. <웃음> 아 정원한테? <웃음> 어. 아 정원. 이... 아, 저... 환불해주세요. 아 진짜... 그 포춘쿠키야. 오늘의 행운을 볼까요? 딱! 널 좋아해. 이거 진짜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잖아. 야. 너무 싫어요. 최악의 고백법들을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아유 최악의 고백 하니까 옛날 생각도 나면서 되게 재밌네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최악이라고 보여지는 거. 유치한 거. 어. 너무 올다한 거, 오래된 거. 맞아, 식사한 거. 있고. 두 번째, 어쩌라는 거지? <웃음> 진짜. 제대로 말을 하던가. 진짜 어쩔 TV. 어. 고백은 그냥 무난한 게 되나? 음. 무난하게 진심을 다해서. 맞아요. 어. 자, 그렇게 해서 미도적 고백, 최악의 고백. 여러분들. 대성공! 이번 크리스마스 다들 행복하게 보내세요. 아, 그런데 이제 뭐 크리스마스네? 아, 좋겠다. 여러분, 메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전후에 나가면? 아 어쨌든 12월 달에 다 크리스마스라고. 너 캐롤 안 들어 지금? 너차 타고 들때 캐롤 안 들었어? 응. 너 12월 달에 캐롤 한 번도 안 들었어? 방금 네가 불어서 들었어. ㅅㅂ.. 너 땅새끼. 이거 내보내줘세요. 엄마가 보게. 아 야.. 어왜 그래. 얘 이거 이씨학년인 거 알아라. <웃음> 끝! 그래요 님 탄생하신 날은. 행복. 어 우리들의 겨울날의 소중한 기억들 수 없는 리 야야 너왜또내빵 쳐먹으러 가냐 몰래? 어. <목소리> <목소리> 그런 사람도 있어 여기서 뭐 사랑해 한번 외쳐봐 아,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길거리에서? 어. 나 사랑한, 사랑할 어. 만큼 소리질러 봐. 어막 어, 어, 그런 거야 아, 그럼 그래? 그런 것도 못해 그러면 아왜 그래 점점 이렇게 심해지는 거지 난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어 아, 사랑해! 뭐 했는데 뭐야 그것밖에 안 해? 아왜 그래 왜 그래? 나 사랑하는데 이것밖에 안 해? 약간 이러면서 이제 다툼이 또 이어지는 경우도 <웃음> 진짜요? 네. 제가 그래요 <웃음> 진짜 <웃음> 네. 이걸로 싸우지는 않지. 아, 그래? 어. 싸우지 않아? 싸우지 않지. 근데 좀 약간 좀 찔러보지? 어? 터지, 터지기 전까지 좀 찔러보긴 하지. 아, 아 하지마 하기 싫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진짜 너무 싫어요. 싫다고요? 아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학습이 되잖아요, 어머니들한테. 야, 니 알아서 해. 약간 이런 거라니까요. 이거만큼 폭력적인 게 어딨어요. 하기 싫으면 하지마가 왜요? 그러니까 자율성을 허락하는 것 같지만 이미 틀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건 맞아요. 네, 어왕 속에서. 아 맞아요. 네. 어왕 속에서 어항 속에서. 세상 세상 안에서. 세상 세상 속에서. 네. 아 근데 뭐 애정표현. 음. 음. 음.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최악의 고백법 알아보기. 네. 슛 도. 그래. <웃음> 뭐 씨발 뭐, 좀 최악이야.